오늘 이 천주의 모친 성말의 대축일 강복원 교황께서 대한동 성당 100주년 신현을 통해서 교황님 이름으로 드릴 수는 특별한 강복을 드릴 날인제 강복을 드리지만 교황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세계의 영광에 복되신 동전마약이 태어나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를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보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받득히 받게, 받게 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김을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